아 가족 <목소리> 민혜 가족 신년 오신 걸합니다고가 가족, 가족. 가족 오신 걸니다 I mean, I do. I'm a h e 아 d I'm a head. I'm a head. I'm a head. I'm a h e 아, d i 아니 여기만고 있어야지 카메라가 어딨는지 까먹었어 먼저 와 한번 보자 <웃음> 아, 내가, 아, 내가 여기를 멀쩡하기로 했잖아 다시 <웃음> 해야돼 <웃음> 해야 왜? 네가 앞으로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말 내가 말가했잖아 어. 내가 멀쩡하기로 했잖아 어.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부탁합니다.